오늘은 그, 야, 설, 부전 바로 직전이고요. 일단 오늘 수업도 있고, 운동도 할 겸. 운동도 할 겸이 아니라 사실 수업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할 거예요. 네. 저희 이제 열심 히 운동할 거예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오늘 설교인데? 설교 설, 있는데? 어? <웃음> 설, 깨, 설깨 있다고 안 하면 안 돼.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아니, 저는 이미 시작했어요. 아 그래? 네, 나름 하고 있어. 아잘 되고 있어요? 풀쌤도 설 연휴 끝나면 다아 그래?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 물러날 곳이, 물러갈 곳이 네. 없어. 물러날 곳이 없어? 요요 네이버. 오늘 운동해야지 어디서 끝나어 끝나고 해야지 맞추네. 어. 쨌든어 그래서 빡세게 뛰고 가는거죠 그것도 안하니까 진짜 해야돼 해야돼 해야지 나한테 30대는 10킬로 빼기 10킬로 빼기 도전 중이라고? 그래서 자꾸 설을 이렇게 기점으로 하지 마라 몇년 만이에요 그럼? 5년 만에? 그럼 우리 한번 정해보자 디데이를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너티를 여기서 찍는거야 아니 왜? 그러려고 그정이심 찍지않아 <웃음> 어쨌든 디데이를 생각하는거는 생각하지 말고 정합시다 우리 막 멀었는데? 체지방율을 유몇 프로 하는 게 가장 예쁠까요? 12%? 12%? 이잖아요 어. 근데 12% 되면 너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아니야 아니 아무도안날라고여 아니 사진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 안 돼. 우리. 어 회복이 안 돼. 아니야. 안 되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운동하고 어땠어요? 어못 걸어 다녔어요 <웃음> 아, 지금 걸어다닐 수 있어요? 잘 어. 걸어오셨네 네 <웃음> 뿌듯하고 말네 <웃음> 가시죠 프레밍이 봐봐 확대한 보이잖아 그거? 치킨 그거? 단백질이 21g 이거 꽤 높네 어 응. 높아 지방 탄소물 탄소물 2g 어 진짜? 지방 아? 4 8 지방이 조금 높구나? 어 지방이 좀 살이... 높지 다리살이니까 나트륨 나트륨, 나트륨 3 9 0 거의 400g? 수감이에요? 100g? 어 100g 어 괜찮은데? 나쁘지? 난 나쁘지 않아 아니 근데 이리 세일에 50개 54,000원이야 한개 1000원 꼴이야어 진짜 저지 어, 나도 사줘 살까? 사자 <웃음> 아나 근데 못뭐 먹겠어 이거 훈주야아다 깜짝이야 그치 그니까 아팔 이거 통단있어 괜찮지 않을까? 아침에 먹고 너무... 나 느낌이 있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생각해 닭가슴살 꼭안 먹어도 되는저그거도 샀잖아요 뭐요? 근데 선 맛있다고 코코쩡국? 어. 그거 내 샌드니 주변에 샌드니 사람 샌드니 진짜 맛있었어 그치? 뭐 <웃음> 그치? 짱 맛있지? 그거니까 막어와 그래 그거 내가 오늘 아침 뭘로 먹었는지 알아? 그거랑 밥 현미밥 어, 조금이랑 카레에다가 그걸 넣어서 먹었다? 어. 완전 맛있어 카레 카레 어카레 카레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주변에 한 사람들 다 완전 네. 만족해 가끔 네. 제가 저녁에 저 먹는 거였는데 어..어..어..어..어.. 안요 그치 근데 그거는 네. 먹기 안 보다는 거지 되게 부들부들하고 그럼 응. 네. 우리 음식에서 나눌까? 그까? 이 지금 설날에만 생긴 한데 설날만? 좀 욕심나잖아 근데 1,100원? 지금 계산해보니까 1,060원 꼴이야 음. 그럼 진짜 싸긴 음. 산 거지 각자에 따르면 진짜 부드럽겠다 그치. 부드럽게. 부드러울 것 같아. 그치? 거기사자 어떻게 해, 닭가? 나눠서 살까? 고민돼, 해? 지금. 근데 맛있어 보이지? 진짜 부드러워 어, 보인다 어, 엄청, 엄청 쫄깃쫄거 근데... 봐봐, 닭다리 탱글탱글한 느낌이래. 하자. 이거 사야 돼, 사야 돼. 아니, 닭가슴살도 있는데 음... 닭다리는 무조건 맛있지, 솔직히. 어... 그치? 쪼꼬인데. 어, 육즙이 쫀쫀하네. 근데 뼈가 있나보다, 이게. 아, 아닌데? 아, 아니네. 맨살이네. 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친구야, 지금. 이거 사자. 일단 5만원이면 진짜 싼데. 싸지 싸지 싸지 그니까 이게 닭가슴살이래 그쵸 치킨 플러스 그 치킨집 알아요? 나 얼마 전에도 먹었는데 내가 먹는건똑같 닭가슴살 느낌이에요 이거 촉촉해 보이네 그건 아 퍽퍽하다 아유 절 봐라 겨 <웃음> 찢어지는 거 봐라 절 봐라 절 봐라. 봐라 아유 내 별로 새로. 아유 내거랑니야 차이가 없네 아유 절봐 그러니까 맞아 삼각살 부드럽아 다리가 부드럽지. 어. 아 괜찮은데? 괜찮았겠지? 맛있을 것 같지? 자 업로드하자. 아 배고파 갑자기. 아. 나가셨어요? 네 아, 진짜? 가 신은 분그러네그0분 남겨놓고 나가 안 씻고 가시는 분들도 그냥많그신가 보다 그니 그니까. 그니까. 그그니니까그니니까그니 그니까. 그니 아, 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리데이그게끝차 껐어, 껐어 내가 아요 잘했지? 뭐하는거야 갑자기? <웃음> 어, 내 몸이 갑시다 아, 끝났어요? 응뭐 할게 뭐있어 옷만 입으면 되지 <웃음> 자 갈게요 어디가아 끌려고 하나 둘셋 아, 준비가 안돼 알았어 하나 둘셋 오, 오늘도 고생했다.